락스티비 정감독입니다. 자 오늘은 대청댐 상류 쪽으로 출조를 나와봤는데요. 어, 이쪽엔 예전에는 강처럼 형성이 되어 있던 그런 어, 지형인데 어, 대청댐 수위가 높아지면서 어, 수위가 상당히 올라가지고 이 상류 쪽에서도 대낚시가 가능하게 된 그런 지형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대청댐 쪽으로 낚시를 오기는 왔는데, 예, 새로 나온 좌대를 한번 같이 사용해 볼까 해서 어, 이 들고 나왔습니다. 요거는 예, 이제 그 의자나 텐트를 설치를 할 수는 없어요. 어, 이제 사이즈가 좀 작은 편이라서, 어, 텐트 설치는, 직접 설치는 어렵지만, 보시는 바와 같이 제가 이제 발판 위에 서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발을, 발을 올려놓고서 낚시하는 데는 아주 최고, 어, 편리한 제품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어, 제가 하룻밤 이제 처음 낚시 좌대를 사용을 해봤는데요. 오늘 8대를 좀 무리해서 펴봤습니다. 보통은 제가 6대 이상 잘 피지를 않는데, 오늘은, 어, 뭐처럼 또, 어, 3월 시작이고 해서, 음, 8대를 펴봤는데요. 낚시하는데 정말로 좋아요. 특히나, 어, 이런 지형이죠. 어, 경사가 완만한 지형. 경사가 완만한 지형에서는 기존에 있던, 기존에 있는 좌대들이 이제 앞발이 길다 보니까 어, 더 물속으로 접근을 해야 되거나 아니면은 짧은 발로 갈아 껴야 되는 불편함이 좀 있어요. 근데 이 스파이더 음, 발판 좌대는요. 각도가 상당히 넓어 예, 앞발에 펴지는 각도가 상당히 완만하기 때문에 이렇게 거의 이제 완만한 경사에서도 사용하는데 정말로 편리합니다 자, 제가 거의 뭐 땅바닥에 붙을 정도로 다가 좌대를 편성을 했는데요 발판 좌대를 편성을 했는데 음, 이렇게 땅이 좀 음, 질퍽거리거나 이런 부분 이런 음, 지형에서는 발을 놓는 데좀 아주 불편하거든요. 땅바닥이 질면. 어, 그럴 때 이런 발판 좌대를 사용하면 정말로 편리하고요. 어, 낚시를 하는데 효과적으로 활용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좌대를 제가 써보니까요. 이 경사 각도를 어, 조절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폭이 크기 때문에 급경사에서부터 완만한 경사까지 에, 다양하게 쓸수 있는 좌대가 되겠고 또 하나의 특징이라면 가벼워요. 그리고 간단해요. 이렇게 음, 쉽게 얘기하면 007 가방을 들고 가듯이 에, 아주 쉽게 가볍게 땅에 끌리지 않고 음, 들고 다니는데 아주 편리한 그런 좌대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 무게가 그 부피가 크지 않다 보니까. 무게가 많이 나가지 않아요. 6kg 정도 나가는 무게라서 뭐짬 낚시하거나 또는 장박을 하지 않는 분들한테는 아주 좋고 이런 지형이 좀 질거나 또는 돌바닥이거나 석축이거나 이런 부분에 사용을 하시면 아주 편리할 것 같습니다. 이따가 제가 요거를 낚시를 철수를 하면서 설치하는 방법이나 철수하는 방법을 동영상으로 한번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